그때 it happened 바로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the crazy thing 이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니었어. 난리치고 이러고 소리치고 이러고 있는데 바로 그때 it happened 그 일이 벌어졌어요. 일어났어요. 푸우 푸우 이건 펑 이런건데요. 펑 하고 My father disappeared. 네, appear는 나타나다. this가 붙어서 반대말 사라지다. 사라졌어요. 여기도 역시 was 있으면 틀립니다. 수동태 안 돼요. 자, 마법처럼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He became invisible. 진짜로 이제 invisible 하게 되었습니다. became은 되던데요. 네, 여기 뭐, got 써도 돼요. 뭐, 뭐 하게 되다. turned도 돼요. turned. 네, 뭐 하게 되다. turn, n i e turn. 네, 그런 상황으로 돌아간 거니까 안 보이게 되었어요. 이게 다 되다라는 소이입니다 음, 이런 상황이 바로 쿨지딩이 벌어졌네요. 자, 보니 사라져서 안 보여. 지금 난 난장판이야. We couldn't hear him, but we couldn't see him. 자, 말은 들려. 아빠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we couldn't see him. 아빠의 말, 아, 아빠의 모습 볼 수가 없네. Invisible이 됐으니까. 우리는 We asked 물어봤어요. Where are you? 자안 보이니까 소리는 나는데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I'm right in front of you. In front of, 엄마 앞에라는 소리죠? Right i 여기 바로라는 소리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강조야. 나는 바로 너의 앞에 있어 라고 replied. Yeah, reply 대답하다. answer 대답하다 그런 거죠. Yeah, answer to니까 과거로. He, we couldn't do anything for him 자, 근데 안 보이니까 couldn't, could not do anything 자, 부정문의 not과 any, any 부정문의 any죠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아빠를 위해서 이 말은 똑같은 말이 could do nothing 하고 똑같습니다 couldn't do anything은 could do nothing not하고 any가 nothing이 돼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이와 같은 오픈 나이트 오픈 체부이죠 끔찍한 밤이었어요 여기서 이슌 비인칭 쇼입니다 자 바로 그때 어,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이거였네 그죠 Next morning 아침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We went to the hospital and asked the doctor to help us 여기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asked 자그 다음에 목적어 어, 의사 선생님한테 to help us, 우리를 도와달라고 목적보호가 투부정사예요. 자 여기가 사락동사나지각동사는툴를 안쓰는데 그 나머지 동사는 다툴를 쓰고요. l p 는둘다 씁니다. 투도 되고 원형도 되고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He has been invisible since last night. 이것도 서술형입니다. Has been invisible. 계속 안 보이는 상태예요. since 때문에 since는 이제 뭐뭐 뭐 이후로 줄고 현재 완료하시는 거잖아. 어젯밤부터 아빠가 계속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거죠. 그래서 has been이 되고요. since가 들어가야 돼요. 계속이니까. Dr. Shook is at and said. Shook도 가로잡는 거야. 고개를 막가르잡고 말하기를. I can't help you. 도와줄 수가 없는데.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자. 여기도 have a, seen it 요 never 들어가서 전혀 예전에 본 적이 없어 before 예전에 이거 현재로 해보요 경험이지 anything like this 이와 같은 것 이와 같은 것, 것인데 something이 아니라 anything은 이 부정하고 맞아야 되니까 부정문에서는 a n y l e 니까요 예전에 이와 같은 것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this가 뭘까 그지안 보이는 거 사람이 안 보이는 거 나는 I can't help you.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Like in 같은. n 이런 걸본 적이 없네 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을 볼게요. When I c o m e home, 집에 왔을 때죠. Upset, I'm steady. 아빠가 그리워. Started c r y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Start는 begin, 즉 과거니까 begin이랑 똑같고요. crying 은 여기서 to c r y 라고 바꿔 써도 됩니다 begin to start 는 동명사나 a r t 사가다올수 있으니까 울기 시작했어요 my m o t h e t r j o i n e d h e r j o i n e d h e r 는 뭐야 가담했다 거기에 합세했다니까 역시 start e d c r y i n g t o o 이렇게 되는 거죠 n a few m o m e n t s 예, 취예요. a r t a n a r 는 and start and s n t a r t a n m n t 그러니까 잠시 뒤, 잠시 후, 곧, 이런 의미. 한, 한 단어로는 soon이라고 쓸수 있고요. 몇번 뒤, we were a sea of tears. A sea of는 한 바다, 한 바다. 엄청 많은 이게 됐다라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니까, 눈물바다를 이뤘다라는 소리로 쓰는 표현이 a sea of tears예요. 어, 몇분뒤 우리 모두 이제 울고불고 난리 난거지 Come back dad 아빠 돌아와요 I promise to pass you the bread everyday 예, 늦었어 음, 약속할게요 promise는 또 역시 to를 쓰는 인데 아빠에게 패스 때문에 예, 간제목적어 예, 직제목적어의 순서가 된거지 패스 때문에 그러니까 아빠에게 빵을 매일매일 건네드릴게요 건네드리기로 약속합니다 돌아오세요. 라고 예, 소리쳤어요. Then 바로 그때 it happened. 또 그것이 일어났어요. 어, 그 일이 뭐냐. My father appeared again. 아빠가 다시 사, 사라졌다가 나타났습니다. appeared. 여기도 was 쓰면 틀립니다. 그냥 appeared 해야지. was appeared. 안 돼요. He hugged the s a n s i d 아빠도 우리를 안아주면서 말씀하시기를 Thank you for all the attention. 자 모든 관심. 그래서 아주 나한테 관심을 주서 너무 고마워. All the attention. I promise t o 역시 약속합니다. To come on earlier. 덜찍워서 예, to play with잖아요. 근데 to는 여기 있으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러니까 to play도 되고 play도 됩니다. And라는 것은 양쪽에 똑같은 형태가 오면 돼요. 근데 지금 투부터 쓰면 투컴이고 투를 놔두고 컴부터 앤드를 하면 컴앤플레이죠. 그러니까 투컴 앤 투플레이 하든가 컴앤 플레이 하든가 둘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투도 되고 그냥도 되는데 여기는 원형을 썼어요. 매일 더 일찍 오기로 그래서 비디오 너희와 주말마다 너와 매일 일찍 오기로 그리고 너희와 주말마다 놀아주기로 너희와 주말마다 함께 놀아주기로 약속하겠어. 약속할게. 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너무 이제 서로 무관심하고 어, 말도 안 듣고 막 핸드폰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예, 경고 <웃음> 예, 서로 관심을 가셔, 가져줍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정리 잘 해주세요.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어, 뭐 순서라든지 접속사라든지 아니면 어법이라든지, 음,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잘 받으시고요. 놓치지 마세요. 뭐 하나 놓칠 게뭐 있어? 이렇게 짧은 질문에서